오늘은 플라야 덱까르네스네 번째 날이고요. 어제 계속 비가 와가지고 어 원래 가고 싶었던 아까말이라는 해변은 못 갔다가 오늘은 시도해볼 예정이에요. 아침에도 사실 비가 계속 내려가지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일단은 준비하고 나오니까 날이 이렇게 맑네요. 일단은 옥소 가서 물을 사고 콜렉티브라고 약간 승합차 같은 게 있어요. 택시도 아니고 버스도 아닌 그냥 승합차로 가는 건데 그걸로 아까 말까지 가서 거기가 또 바다 거북이 유명하다고 해서 바다 거북 보고 이런 거예요. 블록색으로. 프링글스 아바네로가 있어요. 오 이거를 기념품 사야 되나? 딸기랑 그 수박 맛이에요. 이걸 또 시도를 해봐야겠습니다. 되 이게 멕시코에 있는 핫 초콜릿 같은 거거든요 음 멕시코에서 아무래도 카카오가 재배되다 보니까 이런 카카오 음료도 좀 많이 유명한데 근데 다른 브랜드도 괜찮은데 이것도 많이 어, 멕시코 현지인들이 즐겨 먹는 브랜드입니다 <목소리> 이게 아주 주마갖고, 여기 초코도 팔고 뭐스 슬래프 파네 요 There isn't nice space. h is t o r o a r i e n t e o t f a s t a s t a o t l a o s t a l t a l o t a m t Almost a o s t f u a s t a o s t a l t a l t a l t a l o t m t a m t a l s t a t u o t a l t a t a t a l t a t u a o t a o t f a s t a t f u a m o t m t s t l a t f u t t a t t t a t t t a t t t a t t t a t t t a t t t a t t t a t t t a t t t a t t t a t t t a t t t a t t t a t t t 이곳은 이곳은 이곳서 진짜 나이 <정의>. 믿고 <웃음> 가는 는이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는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 그냥 이곳은 이 이곳은 이은 약간 정식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. 여기서 입장료는 따로, 있, 따로 있고, 입장료는 100페소 이거든요. 근데 저기서는 600페소의 입장료랑 그리고 뭐 스노클링 하는 거 기어 빌려주고 아까 구명 조끼 보였죠. 네. 그건거 하주는데, 어, 덤쟁이 그러니까 덤탱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안쪽에 가면은 로컬 가이드한테 조금 더 나은 딜을 네. 받을 수 있어요. 막뭐 팔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뭐 액티비티 하러 온게 아니고 그냥 비치에 간다 그냥 해변에 간다 이러면은 그냥 아 그냥 하고 보내줘요 여기 주차장도 있고 음 이렇게 기념품 가게랑모소가 뭐 바로 옆에 있네요 물 네. 사실 여기서 사면 될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베이컨 트럭 패트럭이니까 그런데 하려고 하네. 아 아침에, 날씨가 되게 면서려고네안 아침에 날씨 가정했던게무색하게 진짜 더워요. 아, 스이토르 2, 3 m 초록색이랑 그리고 빨간색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. Yeah, Uh -huh. Es Halong es one hour the tour. Only day for a six person for t h i group. Oh, the price uh -huh. is local the the 3 0 0 pesos for per person s m í n i m o you will say two tortuga. Tú vas a ver tortuga. Es uh -huh. 100% Mínimo torto. Ah, o, m í no serían o s s r e u i e r o quiero más. más tortuga. Ay, t o r t a de h m i r a c u t o lo agarran a 18 pesos? Como no hay donde cambiar ¿Cómo acá. á cómo... lo a g a r r a de 18? ¿De dónde nos visitas? De Guadalajara. A a oh, yeah. Ella viene desde uh -huh. de Ecuador. 시키요 <목소리> 알겠어요 <목소리> <목소리> I'm <laughs> sorry. 두 마리 봤고요 하나는 중간 사이즈고 하나는 진짜 컸어요 그리고 만다스팅브레이가오리도 작고 우와 간단한 거 같아요 먹고 그리고... 가고스노클링을 저는 다 <웃음> <잘> 못해가지고 <웃음> 코랑이 이렇게 해서 모이더라구 되게 좀 힘들어서 못해 이 팔찌가 있으면 왔다 갔다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어가 끝나도 이거 빼지 마세요 여기가 그 로컬 선생님이 초창을 주신다 볼게 스쿠버 다이빙하면서 본 적은 있는데 그렇게 가까이서 본 적도 없고 어, 스쿠버 다이빙 무서울 수도 있는데 그냥 스노클링을볼 수도 있으니까 되게 괜찮은..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1시간이었긴 한데 더 길다고 스노클링 뭐 오래 할수 있는 체력이 어떤 것도 아니고 I love it. I l o v 데 it. I love it. I l o it. I e t I o e l e i o v i o e i e it. I o i o v e i i o t i e e i o e v i e e t e e 아이예요이 음. 음. 음. 유튜브에서 보고 먹고 싶었거든요 음. 음. 해산물 맛이에요 근데 맛있는데 좀 짜다 매운탕은 아닌데 익숙한 맛이에요 맛있어요 고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러 가요. 음, 인근에 있는 카페 중에서 꽤큰것 같아요. Olá, Olá, Buenos tardes. Table uh, for two? Ah, si. Wherever you w a n Thank you. 길 인데 바로 옆에 지나가 는데 냄새가 너무 좋아 가지고. <웃음> 이거는 칙이고요. 그 골살이고. 이 그리고 혀? 그리고 봤어요. 아, 제가 좋아하거든 어? 여기 이따고하기있어가지고기있하러들어기어요 놈이 저기 있아이게 스토어도 이 저기 있는 길이라화살이 차가 있 Verde 이 저기 있는 놈이 저기 있는 놈이 저이 저기 있는 놈이 저기 있 e c Thank you. 맛있는거 아라비아 like <목소리도> 해산물도 한번 먹고 싶었는 아쉬워요 I'm gonna rock to you. <laughs>